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? 너는 어떤 남자가 싫어? 못생긴 남자 인사해야지 오늘의 주인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또 소중한 분을 모셔다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너는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을 때가 언제야? <웃음> 남자들은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기든해 사적으로 만나거나 뭐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거나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 여자가 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딱 보면은 아이 부분을 나를 싫어하는 거 같아 얼굴? 능력? 사회적인 위치, 이거에 따라서 무시를 당한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은 해요 직업, 뭐, 지위, 연봉 뭐 이런 걸 떠나서 결혼할 수 있잖아 응 음. 알잖아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케이스가 있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형처럼 살 거야, 형은 우리의 우상이야, 형은 성공한 삶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투를 사용한다든지뭐 음, 음. 소개팅을 했어? 음. 얘기를 하는데 분명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 알겠어? 음.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해야지 맞는 거잖아 음, 그치 근데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이게 또 남자들의 문제가 좀 있어 뭔가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싶지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아, 음. 나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는 뭘 해서 이렇고 이게 잘 났고 우리 집 아, 연봉은 얼마야 궁금하지 않은데 음. 자꾸 이제 울퍼대기 시작하는 거지 어. 내가 볼 때는 음.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음.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법을 모르고 음. 서투른 거지 근데 또 반대로 또숙게 없는 분들은 이성을 만났을 때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이게 상대해방이 싫어서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?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문이 단들게 나아 나는 어땠어? <웃음> 기억이 안나 10년 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? 10년 전에 기억나? 나는 나 처음에 만났을때 싸가지가 없었어 아, 아 싫으니까 <웃음> 어, 싸가지가 그렇게 없어 과도하게 꾸민 남자도 거부감이 받을 수 있지만 자기관리를 안 하거나 음. 채취를 남긴 채 그냥 배려 없이 첫 만남을 시도하는 사람은 운동을 막 심하게 하고 음. 와가지고서는 코를 찌르는 그런 <웃음> 그런, 그런 사람이 있어? 있었어? 넌 아. 도대체 소개팅을 몇 번을 했니? <웃음> 100번 근데 또 반대로 또 그런 게 있지 않아? 멋있어 보이거나 아저 어, 남자답다 <웃음> 드라마를 너무 봤구나 대머리 <웃음> <데몬이 웃음> 외모 어, 지상주의지 외모를 아니야. 사람을 판단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? 아니야. 근데 대머리가 싫은 이유가 뭐야? <웃음> 우리 아빠가 대머리 아. <웃음> 내가 생각했을 때첫 만남에서 외모가 50%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 음. 얼굴은 잠깐, 잠깐이지 잠깐 잠깐 음. 잠깐의 호감을 살 수는 있지 음. 음. 그럼 뭐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? 게임하는 남자 그렇게 싫어 아. 왜?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<웃음> 그로밥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돈벌 것도 아닌데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좋지 오.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는 사람은 안 싫어 음.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한 아. 달에 한두 번은 괜찮아 근데 매일 취해서 사시는 그런 분들 이 있잖아 음. 같이 살기 어렵지 않을까 음.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술을 안 마셔가지고 나, 내가 본 거는 딱세 가지야 외모? 술안 마시는 거? <웃음> 매너? 술안 마시는 거, 어. 친구, 없는 거. <웃음> 친구 없는 거, 게임 안 하는 거, 어, 이거 친구, 없는 <웃음> 친구 없는 거. 친구 없는 거. 다음 편은 제가 왜 친구가 없는지 그리고 <웃음> 아, 친구 원래 없었잖아. 아니 왜 친구를 만들지를 않는지 그리고 왜 인맥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지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. 아니야 원래 없었어 이러다가 나뭐 댓글로 막 댓글 살인 당하고 막 이런 것도 하려 거기 하나하나 응답해 주는 게 콘텐츠야 <웃음> 댓글이 막 뭐라고 달리면 거기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다 우리가 할 일이야 욕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정말 싫다 아, 더러운 남자 더러운 남자 아더러 <웃음> 남자 아 근데 나 진짜 더러운 줄 몰랐어 살면서 알았지 안 더러워 아. <웃음> <웃음> 엄마한테 는 <되는> 남자 <웃음>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여자분들은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한테 확인해볼게 엄마한테 뭐 얘기해볼게 하면 이상하지 않는데 왜 남자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이러면 왜 마마보이가 된지 저는 지금도 <웃음> 네.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네,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죄인가? 그래 그럼 난 아빠한테 물어볼게 음. 저는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<웃음>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